스페셜 DJ로 활약 중인 mbc 라디오 fm 사이오후의 예, 발견 이지혜입니다. 라디오 부스로 꽃바구니를 보냈다. 꽃바구니에는 어제 들어보니 이미 대박이라며 연인 한혜진을 칭찬하는 애정 넘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한혜진은 방송에서 왜 이래 미쳤나 봐라면서도 요즘 방송이 없는 날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넘치는 걸 많이 한다. 아무튼 무디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나고 전화할게요라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예진은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출산을 위해 자리를 비운 이지혜를 대신해 스페셜 DJ를 맡고 있다. 한예진의 스페셜 DJ 첫날에도 전현무는 혹시 제가 보낸 것 같나요? 감기 때문에 못간 나올 텐데 힘내요. 달디, 무디에요 많이 떨고 있을 테니 응원 문자 보내달라 고 문자를 보내 연인을 응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2018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한해진은 수상소감으로 전현무와 결별서를 일축했다. 한예진은나 혼자 산다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 수상을 수상한 뒤 언제나 제가 힘들 때 고민만을. 때제 옆에서 항상 고충을 들어주는 전현무 씨와 일기 꿈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현무를 언급했다. 지난달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서로를 향한 리액션. 이 적어 불거진 두 사람의 결별소리 두 사람의 애정표. 현으로 잠잠해지고 있는 것. 누리꾼들은 애정과시하는 것 보기 좋다. 두사. 람 정말 잘 어울린다. 진짜 결혼해도 좋을 듯. 전현무가 내조를 잘하네. 결혼해도 예쁘게 살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 커플이 잇따른 애정표현은? 로결별설을 잠재웠다. 전현무는 지난 1일 한혜진이 스페셜 DJ로 활약 중인 MBC 라디오 FM 4유 후에 발견 이지혜입니다라 디오부스로 꽃바구니를 보냈다. 꽃바구니에는 어제 들어보니 이미 대박이라며 연인 한혜진을 칭찬하는 애정 넘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한혜진은 방송에서 왜 이래 미쳤나봐라면서도 요즘 방송이 없는 날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넘치는 걸 많이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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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이미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2018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한혜진은 수상소감으로 전현무와 결별서를 일축했다. 한혜진은 나 혼자 산다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최 우수상을 수상한 뒤 언제나 제가 힘들 때 고민만을 때제 옆에서 항상 고충을 들어주는 전현무씨와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현무를 언급했다. 지난달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서로를 향한 리액션. 이 저거 불거진 두 사람의 결별설이두 사람의 애정표. 현으로 잠잠해지고 있는 것. 누리꾼들은 내정 과시하는 것 보기 좋다. 두 사. 람 정말 잘 어울린다. 진짜 결혼해도 좋을 듯. 전현무가 내조를 잘하네. 결혼해도 예쁘게 살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